아니 남편 얘기를 하려고 네. 남편의 또는 옆에 자는 사람의 그이 그동안의 코골이 있는 그냥 시끄러운 짜증나는 존재였지만 지금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코를 걸고 꺽꺽거리고 자는 사람 생과 사의 사투를 벌이면서 자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불쌍하냐고 지금부터는 불쌍하게 봐야 되고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찰해보라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는 이유는 소리를 내가 그런 상태인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어보라고 한대. 그, 저는 이제 곧매일 녹음을 해봐요. 이거 보면. 근데 그, 녹음한다고, 남친들, 그, 녹음한다고 틀어놓으니까, 핸드폰 엄청나게 뜨거워지는데 그 휴대폰 안좋은거예요 <웃음> <웃음> 어? 핸드, 핸드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같아요. 계속 보는데 바이오가드 낄 때와 안낄때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스프린트 지금 끼고 있잖아요 이걸 깼을 때 이제 이거 차이를 이제 보는데 이, 이건 제가 숨소리가 커서 그래요 이게, 이, 이런 것들 이 저는 그제 상태를 보니까 <웃음> 그거 제일 희망한 것들은? 선생 한번 들어보고 안 돼요? 아니, 난. 내내 그러니까 <웃음> 내, 내, 상태를 아니에요. 보면 잘못 나는 목젖도 목 많이 늘어져있어 내가 이그 상담하면서 <웃음> 맨날, 그, 그거, 맨날 그거 가지고 늘어져 버린다봐 그래갖고 <웃음> 숨소리가 들어갖고 들어가긴 <웃음> 하는데 나올 때 막혀갖고 팍! 이게 코로 못 나오고 입이 푹다고 <웃음> <풍다가> 팍! <웃음> 들어가고 <웃음> <웃음> <웃음> 이, <웃음> 이 소리가 나는 거 계속 밤새해 그러셨냐는코구리를 어. 하고 지금 체크해 갖고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어쨌든 안 꼈을 때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면꼭 들어봐야 되나? 아니, 이거 들어보면 안 돼요? 제거? 제거 들어보면 안 돼요? 아니 저 <웃음> <그거는? 웃음> <안초> 말고 그냥 <웃음> 그냥? 음. 복구 수업 화면안 되고. 그게 그 분당 서울대에서 우리랑 같이 그 임상시험 참여했던 그 교수가 이 소리를 갖고 비교 해본 거 있어요. 소리, 소리 비교와 수면 다운 검사의 이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소리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수면 당검사 결과를 보겠 했더니, 음. 80몇 톤까지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리만,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소리가 어떤 상태인지만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의 수면 당검사를 안 해도 다 파악 가능하다는 음. 거예요. 데 그게, 진단 기록은 안나와지 뭐, 내가 이몇번 있었고, 뭐, 탄소포져자 어떻게 떨어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로 다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아, 다리를 절고 렇게 가면, 아, 저기서 다리 아프구나. 허리를 이로 가면 허리가 아픈 사람이구나. 알잖아, 뭐.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그, 뭐야, 소리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자동차 소리가 덜덜덜 덜 뜨는 거. 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뭐 논문 썼어요, 그거를? 어, 그 학교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 그 논문 갔다가, 잘읽으셨어 소리로. 소리로 판단하는. 코골이 박사.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코골이 전문 병원은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돼 있잖아요. 어, 코골이 전문 병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우리 우리 과가 내과, <웃음> 뭐 이런 있것 코골이 과는 없잖아요. 근데 원래 수면은 수면의 태동은 그이 뇌파 검사가 시작되면서 수면을 드레다볼수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면의학이 시작이 된거죠. 그게 1930년대 부터니까 얼마 안됐어요. 100년도 안된 짧은 어, 역사죠. 어쨌든 그 태동이 그 신경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 수면 장애 하면 보통 우리는 불면증을 생각했잖아요. 잠을 못 음. 자요. 하다 깨요 그거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면 장애를 이제 수면 한 병원에서 이제 다 통계를 내보니까 호흡장애가 60%가 넘는 거예요 수면의 장애 중에 원인을 따져보니